인간은 쓸쓸할 때가 더 제정신 같아 그래서 밤이 더 제정신 같아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거 보고 이런 걸왜 기도하지?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? 신한테? 신인데?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난 뭐예요? 난 여기 왜 있어요? 91년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그 이전에도 존재했고 그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군데 한 번도 안 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왜 다른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왜늘 슬플까? 왜늘 가슴이 뛸까왜다 재미없을까?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살아가는 허수아비 어쩌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해 죽어서 가는 천국 다엔 필요없어. 살아서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.